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영끌 조기 치솟는 대출이자에 속쓰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. 블랙 크리스마스가 따로 없다는 호소가 여기저기서 나온다. 지난해 초 인천 송도로 이사한 30대 최모 씨는 24일 송도 공구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를 8억 원에 쥐고 샀다. 지금 6억 원대 초반까지 값이 떨어졌다며 대출이자만 생각하면 송도로 이사온 게 너무 후회된다. 크리스마스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. 군포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였던 대출 이자가 최근에는 48만원까지 치솟았다며 9억원이던 집값도 6억원대로 뚝 떨어졌는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. 서울 아파트 구매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. 노원구의 23평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산 30대 정모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새 많이 올라 이자 부담이 월 70만원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금리까지 뛴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 월 90만원 정도가 더 나간다고 우상을 지었다. 정신은 지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 보금 자리론만 기다리는 중인데 이래저래 금리 인상으로 숨통이 조여 크리스마스 이브의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답답할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.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도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영끌족도 있었다.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전경사진 한국경제신문.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서울 고덕의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전세를 줄 생각으로 보유중이라며 월 현금 흐름의 부담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서른평대 집이라서 계속 살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 쌍문동의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김모씨도 실거래가가 구매가보다 떨어져 속이 상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내가 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마음을 가져보려 한다고 웃었다.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.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상단은 연 8%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. 카드론이나 저축은행, 대부업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% 근처까지 왔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2월 셋째 주 71.0을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2012년 7월 매매수급지수를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. 매매수급지수가 100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.